세상 끔찍하면서도 흉물스럽고 발칙한 비주얼. 보기만 해도 온몸의 소름이 18세 맞박에 난 여드름 마냥 미친 듯이 돋아나는데요. 오늘은 각종 영화 속에 등장했던 오만방자한 비주얼의 끔찍한 괴물들을 모아봤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 안구 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 부탁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화끈하게 달려봅니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서 종횡무진한 활약을 보여주며 극강의 존재감을 뽐내던 친구였죠. 첫번째는 일명 할짝이라고 불리우는 현란한 현올림을 가진 궁극의 생체병기 리커입니다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는 일명 B.O.W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BOW는 바이오 오르가닉 웨폰의 약자로서 특정 바이러스를 이용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생체변기를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리커는 가장 대표적인 T바이러스 변이체로서 반맛 떨어지는 비주얼과 그로테스크한 몸놀림으로 주인공들의 멘탈을 사정없이 흔들어 주었습니다. 수줍게 헐벗겨진 외피에 뇌가 훤히 드러나 있는 충격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큼직하고 날카로운 손톱과 왠지 식구금에 보이는 혓바닥을 장착 벽과 천장을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며 민첩성 만렙다운 화려한 몸놀림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다 눈이 없는 대신 청각이 매우 예민하다는 설정으로 보는 이들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역대급 긴장감을 선사해 주었었죠.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리드미컬한 현올림과 미끈미끈하게 잘 빠진 육감적인 몸매! 이성 따윈 개나주라며 본능적으로 닥돌하던 리커의 모습은 마치 어릴 적제 첫사랑의 추억을 불현듯 떠올리게 아무튼 워낙에 괴물같은 녀석들이 차고 넘치는 작품이었던지라 이리저리 까이고 다니면서 잡몹 취급당하는게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약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인류의 운명을 걸고 광활한 우주 탐사를 시작하게 된 로빈슨 가족. 하지만 테러리스트였던 스미스 박사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은 멀고 먼 우주 한가운데서 그만 길을 잃고 마는데요. 다음은 영화 로스트 인 스페이스에 등장했던 신개념 우주 빌런 스파이더 스미스입니다. 뜻밖의 사고로 인해 우주 미아가 돼버린 로빈슨 가족은 C공간이 뒤틀려버린 우주 한복판에서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버린 거대한 우주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마치 거미의 형체를 닮은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열선을 이용 두꺼운 철판도 쉽사리 녹여버릴 수 있으며 호흡기관이 달려있지 않아 우주에서도 세상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등 그야말로 생존과 사냥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로빈슨 일가를 사정없이 몰아붙이게 됩니다. 물론 한 마리씩만 놓고 보면 맷집이 종이장 수준이었다는 치명적인 약정이 있긴 했지만 문제는 얘네들 특성상 한 마리씩 따로 다닐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죠. 한편 우주 거미들을 간신히 따돌린 뒤 어느 이름 모를 행성에 불시착하게 된 로빈슨 일가는 이곳에서 거미에게 물려 돌연변이가 진행된 먼 미래의 스미스 박사와 조우하게 되는데요 이미 완전한 거미인간으로 변해버린 스미스 박사의 모습은 스펙타클하게 쭉 뻗은 팔다리와 자벌레 같은 명품 바디라인 애초롭게 흐느적거리는 갸냘픈 목선 등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흉악한 비주얼로 눈알이 애려오는 충격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슈퍼한 괴물이라 한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는 법이죠. 결국 거미인간 스미스는 영화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죠. 지구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머나먼 우주로부터 날아온 끔찍한 몰골의 기생 외계인 다음은 슬리더에 등장했던 상남자 머머리 숙주 그랜트입니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극렬한 잠자리 거부를 당한 뒤 깊은 마상을 입고 집을 뛰쳐나가 버린 그랜트는 오 밤중에 쓸데없이 산속을 배회하던 중 땅에 떨어져 있던 정체불명의 괴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일단 세스코부터 불러야겠지만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였던 질풍노도의 그랜트 씨는 급기야 이런 장르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그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 외계 생명체의 소중한 숙주복금이 돼버린 이 남자 곧 본능적으로 종족번식에 대한 급충동을 느끼게 된 그는 평소 눈여겨봤던 옆집 여자를 찾아가 맹렬한 기세로 외계 짝짓기를 감행 자신의 새끼들을 부화시킬 큼직한 알주머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랜트 본인 역시 점차 급격한 신체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흐물거리는 몸체와 거대한 촉수를 가진 미친 비주얼의 괴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급기야 막판에는 기생당한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 더욱 더 흉악해진 몰골과 괴력을 자랑하는 거대 괴수 같은 모습으로 강골 탈퇴하게 됩니다. 하... 여기서 뭐더 이상 떠들어 봤자 왠지 눈알만 더 시큼해질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심호흡 한번 크게 내쉬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충이죠. 다음은 유전자 실험 중이던 모기 떼를 뒤집어 쓰고 거대한 모기인간이 돼버린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 맨스키토의 모스키토맨입니다. 왜 때문인지 모기들을 이용하여 유전자 실험을 일삼던 한 비밀 연구소에 갑자기 이송중이던 죄수가 난입하게 되면서 뜬금없는 인질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개연성 따위는 개나 저버린 막장급 전개 급기야 피할 수 없는 총격전이 일어나게 되고 연구소는 그만 큰 폭발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죄수는 바깥스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지만 결국 실험중이던 모기 유전자에 다이렉트로 노출된 결과 온몸에 변이가 일어나며 특찰물 악당스러운 비주얼의 거대 모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왠지 생겨먹은 것부터가 비극캠성창렬 누가 모기 아니랄까봐 쇠파이프만한 빨대를 들이대고 닥치는대로 피를 빨아대기 시작하는데요. 워낙에 집채만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보니 행녀라도 얘한테 물리게 되면 최소 사망감 심지어는 낫같이 생긴 앞발을 사용해 신체절단 고어신까지 연출하며 저예산 삐그포러의 진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막판에는 패기 넘치는 비행 스킬을 이용 순식간에 특수부대를 압살해버리는 무지막지한 전투능력까지 선보여 주었습니다. 하긴 애초부터 인간 따위가 함부로 비벼될 괴물이 아니긴 했죠 역시 특찰물 괴수한테는 이런 분들이 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딱히 흉측하다고만 하기엔 좀 애매하고 오히려 꽤나 매력적인 분들이었죠. 다음은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대표적인 크리처이자 시선을 강탈하는 마성의 존재 다크 널스입니다. 하루종일 짙은 안개와 하얀 잿더미로 뒤덮여있는 미지의 마을 사일런트 힐 이곳에는 주인공들의 죄의식과 어두운 과거가 반영된 다양한 모습의 크리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악몽 속에서나 마주칠 법한 폐약스러운 비주얼 시신경에 크리티컬 히트를 꽂아버리는 파격적인 쌍판과 진짜로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은 리얼 심쿵 퍼포먼스로 프랩 비트에 맞춰 방언터지게 만드는 힙한 역사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핫했던 분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분들이겠죠. 남자들의 그릇된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바람직한 몸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흉측한 얼굴과 기괴 발랄한 몸짓 등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다크 널스는 뭔가 여러모로 뒤틀림이 가득한 존재였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마네킹처럼 서있다가도 빛이나 소리가 감지되면 급격하게 칼부림을 시전 적이고 아군이고 잡히는대로 골로 보내버리는 어마무시한 잔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상 삼각도와 함께 사일런트 힐의 투톱 크리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릇된 욕망이든 사발된 욕망이든 앞으로도 마음껏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헬레이저 시리즈에 등장했던 수많은 수도사들 중 가장 블록버스터한 비주얼을 선사해 주셨던 분인데요. 얄팍한 호기심으로 인해 나락의 길을 걷게 된 비운의 주인공 헬레이저2의 닥터 채너드입니다 저명한 뇌과학 권위자로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체너드 박사는 어느 날 커스티라는 환자로부터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선사해주는 의문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뭔 개소리야! 라며 귓등으로도 안 들었겠지만 하필 체너드 박사도 호기심이 한창 왕성할 나이였었죠. 결국 채너드는 자신의 환자를 이용해 전편의 악녀였던 줄리아를 되살려내게 되고 그녀를 도와 온갖 다이나믹한 악행을 저지르던 중 그만 줄리아의 계략에 넘어가 악신 레비아탄에게 죄물로 바쳐지고 맙니다. 이랬으면 여기 못 나왔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채너드는 시리즈 전통의 수도사가 되어 가열차게 부활 그 끔찍발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거대한 촉수를 이용한 공중부양 스킬과 귀를 찢는 듯한 괴성으로 등장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던 체너드 박사 특히 손바닥에서 세상 5만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체너드의 스킬은 지금껏 본적 없었던 크리에이티브한 충격을 안겨주며 많은 이들의 멘탈을 가차없이 박살내 주었는데요 여기에 헬레이저의 진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피네드까지 제압 그야말로 막장 빌런질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비주얼로 보나 하는 짓으로 보나 헬레이저 시리즈 중 가장 흉악한 캐릭터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만에 못볼 꼴을 보여드리고 말았으니 사죄의 의미로 안구정화 들어갑니다. 안구정화 타임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SF 고전 호로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인간과 파리의 유전자가 뒤섞여 만들어진 역대 최악의 돌연변이체가 등장하는 영화. 다음은 플라이에 등장했던 진정한 의미의 파리 피플, 세스 브런들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천재 과학자였던 세스 브런들은 어느 날 각고의 노력 끝에 물체 전송기라는 순간이동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는 물체를 분자 단위로 쪼갠 뒤 다른 곳으로 전송 다시 원래대로 합쳐주는 신박한 장치였는데요. 수많은 실험 끝에 장치의 안전성을 확신하게 된 세스는 스스로 직접 나서서 인체 실험을 감행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필 기계가 작동하기 직전 장치 안으로 파리 한 마리가 끼어들어간 것이었죠.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리와 완벽하게 한몸이 돼버린 세스 박사 이후 주체할 수 없는 힘과 폭발적인 운동신경 그리고 무한히 샘솟는 정력을 통해 여친을 끝없는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멈췄다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남자 정도로 해피하게 끝났겠지만 세스의 몸 안에 있던 파리의 유전자는 서서히 흉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점차 괴물처럼 일그러져가는 외형 변화는 기본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며 파리로서의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고 인간의 자아를 상실한 채 위액을 역류시켜서 사람을 녹여먹는 등 도저히 두눈 뜨고 못볼 지경에 끔찍한 만행들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최후에는 언제부터 자기가 인간이었냐는 듯 가히 세기말적인 비주얼로 역변하며 관객들의 맞박을 가열차게 후려갈겨 주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비주얼은 쉽사리 만나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어지게 될 2부에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친구들이 등장할 예정이니 이참에 채널 구독 단디해 주시고 다음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ing soon!